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지난주까지 각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우리나라 전국이 정말 무덥고 뜨거웠죠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나라의 여름 더위가 태국의 열대성 기후에 따른 더위보다 더 더운 느낌입니다 정말 지난 한주는 매일매일 평소보다 물을 최소 1 5리터짜리를한병 이상을 더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쿄에서 자랑스러운 태국 전사들이 전해오는 승전보와 메달 소식에 하루가 시원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에서도 행복한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리아시아 t v 의 태국 소식 시작해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7월 하순부터 금주 초까지의 태국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 감염자는 7월 26일 15,376명으로 발표되어 또다시 최다 확진자 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87명 증가하여 총 4,146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인 7월 28일에는 16,533명을 기록하였고 사망자는 133명 추가되어 총 4,397명이 되었습니다. 7월 29일에는 17,669명이 확진되어 신규 감염자 신기록 갱신 행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165명이 발생하여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7월 31일에는 18,912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178명으로 최다 기록을 불과 이틀 만에 또 갈아치웠습니다. 8월 2일에는 17,970명으로 전날에 18,027명보다는 약간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78명으로 이틀 전에 수치인 최다 타 기록과 같았습니다. 이날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20만 8,875명이며 그중 중증 환자는 4,765명,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환자는 1,044명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 3만 명 이상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태국 코로나 상황관의 센터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는 태국에서 감염 확산이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 방콕입니다. 방콕의 신규 감염자 수가 1일 2 0 0 0 명을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어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방콕은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아나풍공항의 새로운 터미널과 돈무앙공항도 야전병원으로 개조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태국 국영철도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방콕 지역에서 증상이 없거나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철도 차량을 임시병원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 5대 차량에 각각 16개의 병상을 설치하고 240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창문에 모기장을 설치하고 물과 전기 시스템과 화장실을 추가 설치해 7월 30일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에서는 지방 출신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현지로보내 치료나 격리를 하는 조치를 시작했는데요 태국 철도청에서는 지난 7월 27일 특별열차를 편성해 감염자 135명을 나콘로나차시마 보리람 등 동북부 7개도로 이송했습니다 이날 코로나 환자들은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열차 한 칸당 36명씩 나눠 탔고 모든 열차에는 12명의 의료진이 전신 방호복을 입고 탑승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열차는 북동부 7개 지역에 정차하며 해당 지역 출신 환자들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환자들은 기차역에 마중 나온 지역 보건 관계자에게 바로 인계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누틴 찬유락군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이들은 방콕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고향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할 것이며 이송 과정은 철저히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콕에서 병상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없을 때까지 고향열차 이송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태국에 기부한 화이자의 mRNA 기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154만 회분이 7월 30일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8월 5일 또는 6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에 의한 MRNA 코로나 백신의 집단접종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그동안 백신 효능의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신호백, 신호팜 등 중국산 백신에 크게 의존하던 태국의 MRNA 방식의 백신이 드디어 도입된 것입니다. 지난 7월 22일 태국 태생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태미 더크워스 씨는 미국 정부가 태국의 25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보낼 계획이며 7월 말에 첫 번째로 154만 회분의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미 상원의원은 주 태국 미국대사관이 주최한 미국과 태국의 지정학적 경관 및 지역건축에 대한 관점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포럼 개막식에서 연설 중 우리는 전염병에 국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15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태국에 전달한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총 250만 회분입니다. 150만 회분을 첫 번째 전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미 상원의원은 7월 22일에는 미국 정부가 태국에 최소 150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공식 발언에서 밝힌 수량보다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보내온 화이자 백신은 154만 회분을 가격으로 계산하면 3천만 달러에 달하며 태국 정부는 이 백신을 다음과 같이 분배에 접종 할 예정입니다. 첫째, 전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이는 의료진에게 부스터 3차 접종으로 70만 회분을 할당할 예정입니다. 둘째,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 방콕 등 13개 도에 거주하는 태국인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당뇨병 등 7대 기저질환자 그리고 임신 12주 이상의 임산부 등에게 64만 5천 회분을 할당합니다. 셋째,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12주 이상인 임산부, 그리고 외국인 여행자와 외교관, 학생 등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필요한 사람에게 15만 회분을 할당합니다. 넷째, 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연구가에게 5천 회분이 할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종 발병을 대비한 예비 물량으로 4만 회분이 할당됩니다. 방국 수도권의 도시철도 신규노선 레드라인에서 승객을 태운 시험 운행이 지난 8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요금은 무료입니다. 해당 철도노선은 탐마사 대학 랑시 캠퍼스에서 사무사콘 마을차이 구간을 운행하는 다크레드라인과 나콘바톰 살라야에서 방콕 후아마 구간을 운행하는 라이트레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라이트레드라인의 방스 따링창 구간은 이미 완공되었으며 다크레드라인의 방스 랑시 구간이 이제 막 완공된 것입니다. 8월 2일부터 시험 운행이 시작되는 구간은 방스 랑싯 구간과 방스 딴창 구간으로 운행시간은 다음 화면의 자막으로 안내됩니다. 정식 운행은 11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콕의 전철 노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 이후 방콕의 자유행으로 오게 되면 더욱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방콕에 호주하는 교민분들의 생활도 더욱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전술인문훈련기 T-50TH 두 대를 태국공군에 추가로 수출한다고 8월 2일 공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7월 3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태국 측과 이러한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식에는 태국 획득위원장 차콘타와장 공군중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차콘 타원장 중장은 T-50TH는 태국 공군의 발전과 동남아의 최강 공군으로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약 900억 원 규모로 2023년 11월까지 항공기 2대와 교육훈련, 수리부속, 지원장비 등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T-50TH는 T-50을 기반으로 태국공군의 요구에 맞춘 항공기입니다. 고등훈련과 전술인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태국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체계 핵심 기종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5년 태국공군의 T-50TH 4대를 수출한 데 이어 2017년에 8대를 추가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과의 수출계약에도 성공하면서 T-50의 누적 수출량은 72대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태국 14대 인도네시아 22대, 필리핀 12대, 이라크 24대 등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01년 인도네시아에 KT-1을 처음 수출한 이후 수출시장 개척에 속도를 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2011년 인도네시아의 KT-1, 2012년 페루의 KT-1, 2013년 이라크의 T-50, 2014년 필리핀의 FA-50, 2015년 태국의 T-50, 2016년 세네갈의 KT-1, 2017년 태국의 t-50 2018년 인도네시아의 kt-1 등 8년 연속 수주를 따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t-50 계열 수출을 성사시키며 2019년부터 끊겼던 완제기 수출을 2년여 만에 재개한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세를 몰아 말레이시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도입사업에 국산 fa-50의 수출을 타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fa-50은 파키스탄의 jf-17과 최종 경험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태국 공군이 T-50TH를 재구매한 것은 뛰어난 성능을 비롯해 원활한 후속지원,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운영유지비 등에 따른 것이라며 T-50은 조만간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에서 누적 수출 100대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종 바이러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8개 도에 있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을 일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꼬꽁 푸르사트, 바탄방, 파일린, 반띠 메안차이, 오다르 메안차이, 카오프라 위안, 그리고 씨엠리 등으로 7월 29일 야간 23시 59분부터 8월 12일까지 14일간 국경을 봉쇄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 수송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합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발표에 대해 캄보디아의 대응을 이해한다며 비극할 수 없는 캄보디아인 근로자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외국인 여행자를 격려 없이 받아들이는 샌드박스 모델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푸켓에서 코로나 감염 재확산 조짐이 보여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명령으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푸켓 도내의 최대 규모 쇼핑몰 센트럴 푸켓이 폐쇄되었고 8월 16일까지 도내 교육기관의 대면 수업도 중지되었습니다. 푸켓은 이미 술집, 클럽, 가라오케 등의 유흥업소 폐쇄 레스토랑에서의 술 제공시간 제한 슈퍼마켓, 편의점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폐쇄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푸켓도청은 8월 3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서 푸켓 방문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29일 푸켓도청은 푸켓 푸껫 입국을 위한 여행 심사 대책 강화령을 발령하고 태국 내에서 푸켓의 모든 육로, 수상, 항공을 통해 푸켓에 입국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샌드박스 모델로 해외에서 입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내되는 12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로 정하고 출입을 인정합니다. 의료구급차, 응급환자, 인명구조, 의약품, 기재, 의료기구 및 의료화학물품 등을 운송하는 차량, 소비재, 농산물, 동물사료 운송차량, 조리용가스나 연료 운반차량,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의 송금차량, 소포 및 간행물 운송차량, 국제공항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당일 출발한 티켓을 소지해야 합니다.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시받은 사람, 푸켓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명령을 받은 인원, 법원소송 절차를 진행 중인 검사 및 조사관, 건축자재,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기계 및 예비 부품,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정부 프로젝트, 구경기업, 기타기관 등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송차량, 기타 최고 책임자의 재량에 따른 이동 등입니다. 푸켓에서 확인된 코로나 감염자는 7월 23일 18명, 24일 21명, 25일 13명, 26일 28명, 27일 26명, 28일 38명, 29일 27명으로 지난 한 주간 계속 증가한 추세에 있었습니다. 푸껫에서 샌드박스 모델이 시작된 지 8월 1일로 1개월이 지났는데요. 푸껫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30일 동안 총 13,281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고 합니다. 총 입국국가는 67개국이었으며 그중 상위 10위 국적별로 입국자는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기되는 바와 같습니다. 현 푸켓 도청의 해당 명령은 샌드박스 모델에는 영향이 없지만 푸켓에서 7일간 머무는 관광객은 이어 팡아 또는 크라비 여행을 허용하는 안다만 샌드박스 모델에 계시는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은 푸켓 샌드박스 모델에 팡아와 크라비를 추가하는 안다만 샌드박스도 같이 준비하였으며 이를 8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안다만 샌드박스가 승인되면 푸켓에서 7일간 머무는 관광객은 이어 팡아 또는 크라비의 정해진 장소에서 7일을 보낸 후 꼬야오, 꺼파니, 카오락 등의 해안도 방문을 허용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코리안시아TV에서는 해당 안담아 샌박스의 실제 시행 여부와 이에 관련된 추가 소식을 접한 대로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리안시아TV의 태국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한 주간 태국과 한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자료들 중 이슈가 되었던 것들과 한국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들을 선정하여 전해드렸습니다. 8월에 들어서도 여전히 무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신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안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